자, 교재 10쪽 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 우리 고려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통일신라 시대 때 이런 어떤 종교적인 발전이 있었다라는 것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자, 첫 번째, 원래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을 중심으로 믿어지고 있었는데, 원효대사 같은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대중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예. 자, 그리고, 처음 들어왔던 불교의 경우에는 교종이라고 하는 종파였기 때문에 통일신라 시대에 가게 되면서 의상이라든지 원효대사 같은 사람들의 불교의 이해 수준을 높이면서 교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크게 발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신라말로 가게 되면서 호족이라고 하는 지방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들이 성장에는 선종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불교 종파가 들어왔고 그들과 결합이 된 것이 또 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네. 자, 그래서 신라 시대 때 이러한 어떤 불교의 발전이 그대로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그대로 고려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고려는 종교적으로는 완벽하게 불교 국가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고려라는 나라는 그 종교가 불교였다라고 이렇게 과감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한편, 고려 광종 때 왕권을 강화하고, 어, 그리고 자신의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과거, 어, 새로운 관리 선발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과거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리고 고려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통치체제를 정비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유교적인 성격일 것이었다라는 것도 이야기했어요. 그죠? 유교적 통치체제 이러한 것들이 정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제를 시행한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유교적인 지식과 교양을 평가해서 선발하는 시험이에요. 그죠? 그리고 유교적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라 다스릴 사람들의 경우에는 유교적인 교양과 지식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정치는 유교적 원리 에 의해서 전개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고려의 가장 중요한 사상 두 가지를 꼽아 보러 간다면은 불교와 유교 두 개를 꼽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만 더 이야기 해 본다면은요 그 외에도 음, 그 외에도 신라시대 때부터 꾸준히 이어져서 저 왔었던 아이고 아이고 언 급하다 먼저. 응. 풍수지리설이라든지 도교 이러한 것들도 여전히 유행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고려시대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다면은 불교, 유교, 풍수지리설, 도교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고려 초기의 지배층은 호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그 처음부터 불교를 숭상하는 정책, 숭불 정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부터요, 우리나라는 부처의 힘으로 일어난 나라이니 부처님을 잘 모셔라. 라는 이런 얘기를 후조십조에 남길 만큼 독실한 불교신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불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교 행사를 개최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시대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최되었던 대표적인 불교 행사로는 연등회라든지 팔관회 같은 것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연등회 혹시 본적 있나요? 이제 좀 있으면 할 텐데 연등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뭐냐 석가탄신일 즈음해가지고 사람들이 연꽃 모양의 등에다가 이렇게 촛불 같은 거 넣어가지고 밤에 행진하고 하는데 본 적이 없나요? 네 나중에 그럼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어두운 나의 마음에 부처님의 말씀이 한 줄기 피처럼 밝혀주었다라는 뜻에서 연등을 가지고 밤에 이제 행진을 하는 이런 행사를 하는데 그게 바로 연등회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팔간회라고 하는 것은 8가지 불교적 규칙을 지키는 하루 종일 지키는 행사인데요 이때 사람들이 음악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놀이도 함께 즐겼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인가요? 산타가 온 날이요? 정확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때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사만 하면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죠? 크리스마스이지만 사람들 함께 모여서 함께 웃고 떠들고 놀고 즐기잖아요. 그죠? 마치 오늘날 크리스마스와 같은 행사가 바로 당시 불교 국가였던 고려에서의 팔관회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고려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적인 행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가 되고 또 개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라를 위해서 불교 행사를 진행할 스님들을 나라에서 뽀뽀, 그 사람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과거 제도 가운데 어떤 과가 있었던 것이에요? 승과를 실시했던 것이에요. 그죠?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고려인들이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어떤 정신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국가적인 왕실적인 차원에서 불교 행사를 개최하였을 때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왕사라든지 국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뽑는 제도가 있었어요. 왕실이나 나라의 종교적 지도자를 뽑는 왕사제도, 국사제도 같은 것들이 실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본다면 은 무엇을 할수 느냐 아, 고려 시대 때에는 승려가 사회적 지위가 어떠했다?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조선 시대 가게 되면서 뚝 떨어지게 돼요. 음. 자, 그러면서 왕실이나 문벌 가문에서 너승녀들이 배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신라 시대 때 원래 처음 들어왔던 게 교정이었는데, 신라 후기로 가게 되면서 선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가 들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 둘은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깨달음면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이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죠? 교종의 경우에 무엇을 중시했어요? 경전 연구를 중시했어요. 그래서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귀족들이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선종의 경우에는 참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교종의 문제점을 비판했기 때문에 개혁적이었고 또 직관적인 특징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두 개의 종파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 대립이 그대로 고려시대까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음. 이해 됐나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고려 초기의 이 불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고려 중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 시대는 그 지배층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4개의 시기로 구분합니다. 고려 초기와 고려 중기 그리고 고려 후기 말기로 구분을 해요. 고려 초기의 지배층이 호적이었다고 라 한다면 고려 중기는 문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벌 배운 기억이 나나요? 나요 그죠. 음서와 같은 세습적인 특권을 바탕으로 집안 대대로 고위관직을 독점한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문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어컨 틀어도 될까요? 너무 습기가 찼는데? 네, 음. 자 그들을 문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들은 아까 뭐라그래야 되나 비록 완전히 귀족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관직을 대대로 독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료적인 성격을 가진 집단이긴 하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서라고 하는 세습적인 특권을 바탕으로 그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귀족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벌 귀족들의 경우에는 아 문벌 가문들의 경우에는 교종과 선종 가운데 어떤 종파를 선호했다? 그렇죠. 귀족적인 성향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종을 더 선호했다. 그래서 이들이 지배했던 고려 중기에는 교종과 선종 가운데 어느 종파의 영향력이 더 강했다? 교종의 영향력이 더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때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자, 우리 예전에 삼국시대에서 불교에 수용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교를 받아들인 것을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불교를 통해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종교에 믿게 만들므로써 국가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교를 수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자 다시 말해서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상당히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지배층들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받아들여지고 또 활용된 것이 불교라는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되느냐?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국가의 통합을 이뤄내야 되는데 정작 불교계가 통합이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있어요. 그죠?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서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국가의 통합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교부터 무엇 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죠 불교부터 통합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의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종을 중심으로 교종 쪽 승리했으니까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의 통합을 시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새롭게 해동 천태종이라고 하는 종파를 창시해서 이 천태종을 중심으로 뭉치자라고 주장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왜 해동 천태종이냐? 자. 당시 세계 사람들의 경우에는, 동아시아 사람들의 경우에는 세계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을 했나요? 음. 중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중국의 어느 쪽에 있나요? 바다 동쪽에 있죠. 그래서 해동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뜻하는 걸까? 우리나라말 많은 거예요. 그죠? 중국에도 천태종이 있었거든 그래서 의천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천태종이라는 의미에서 해동, 천태종이라고 하는 종파를 창시했다는 라 겁니다. 원래 안경 썼니? 어, 그거 한번 써보자. 되게... 모양이 예쁘게 생겼는데. 응. 응. 어 나나 실력 좀. 이게도 나? 어. 오케이 네. 이제부터 이거 제 겁니다. <웃음> 오케이 이런 느낌 한번 찾아봐야겠네. 응. 네. 뭐뭐 뭐 얘기하다가. 아, 네.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토막하기 위해서 세동천태종이라고 하는 것을 창시하였습니다. 자, 지금 교종과 선종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 왜 대립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해야 깨달음에 도달하느냐에 대해서 양쪽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죠? 교종은 경전연구를 중시하고 선종은 참선을 중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의천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왜 그런 거 가지고 싸우냐? 둘다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관, 겸수예요 교, 가르침과 관, 꿰뚫어보는 것, 어, 참선을 얘기해요 겸수, 같이 하면 되는데 왜 그걸 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동, 청체정을 중심으로 모두 다 모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라 것이죠 자 의천의 이러한 통합 시도는 나름 잘 먹힙니다 왜냐하면 의천은 왕자예요 고려 문종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추진했던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은 바로 이러한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된 것이었고 또한 이 문종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여라고 하면 일단은 다 같이 모일 수 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로 그것을 원해서 모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같이 하면 되지 뭐 라고 하는 것도 굳이 우리가 그걸 왜 같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양쪽의 종파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이라니까 일단은 모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묶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의천이라는 사람이 죽자 결국에는 다시 교종과 선종이 분열하면서 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되셨나요? 네 고려 후기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이 불교계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거 고려 불교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바로 이 고려 후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봐주시기를 바래요자 고려 후기는 무신 집권 이후의 시기를 고려 후기라고 구분해서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던 때가 바로 고려 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신들의 경우에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나요? 책 읽기 좋아하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좋아합니다. 직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죠? 게다가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누구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입니까? 그 이전에 지배층이었던 문벌을 문벌 몰아내고 어 그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신들의 경우에는 교종과 선종 가운데 어느 쪽 종파를 선호했다? 선종 쪽 종파를 선호했다. 그래서 무신집권기로 가게 되면서 교종보다 선종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때 나타났던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승려, 보조국사 지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불교의 세속화에 맞서서 개혁운동을 전개했고요. 나아가서 선종 중심의 교종의 포용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고려시대 내내 불교는 정치적인 수단이었고 따라서 그런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되어 왔습니다. 자 어떤 시기였느냐. 권력을 잡았던 정치 세력들이 계속해서 불교를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불교계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후원! 쉽게 말해서 계속 돈을 줬다라는 거예요. 날좀 도와줘, 종교적으로 날좀 도와줘라고 하면서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노비도 주고 굉장히 잘해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불교의 세속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건뭘 말하는 걸까요? 저기 써있죠? 세속화. 뭘 말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했다. 쉽게 말해서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따라야 되는 불교계약. 뭐에 맛을 본 거예요? 군맛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장사를 한다든지 대토지를 소유하는 지주가 된다든지 돈놀이, 돈 빌려주고 높은 이자로 돈을 돌려받는 고리대금을 한다든지 승려가 되면 군대 안 가도 됐거든요. 군역 회피의 수단이 된다든지 이런 어떤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진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원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교계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갔으니 이 진울이라는 사람이 전개했던 개혁운동 동 이름이 무엇이었다? 수선사결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이 절의 이름이 송광사인데 고려시대 때는 이 절의 이름이 수선사였어요. 음. 그리고 여기에서 결심을 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고 라 해서 결사라고 해요. 수선사결사라고 하는 불교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세속화를 반성하고 불교신앙 본질에 충실을 것을 주장했던 개혁운동이 바로 수선사결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 자, 나아가서 선종 중심의 교종을 포용하려고 시도합니다. 그가 주장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정해쌍수, 돈오정수예요. 정해상수와 도노점수를 주장합니다 선생님은 이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어 내가 교직생활 처음 할때 가르쳤던 학생이 생각나요 그게 2009년이었고 선생님이 이화여고라고 하는 어 서울에 있는 여고에서 교직생활 시작했거든요 2 7배이총각선생이 여고에서 어 교사생활 시작했어 어 그때가 내 인생의 어 전성기? <웃음> 네, 뭐 아무튼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나도 막 이제 쉬는 시간에 여학생들이 와서 선생 이거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막 편지 쓴 음료수 같은 거 전달해주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지? 음. 나에게도 그런 청춘이 있었어요, 여러분. 음. 아무튼 왜 생각이 나냐면은 내가 가르치던 학생들 중에 오정혜라고 한 학생이 있었거든. 그리고 그 학생이 이제 여름 방학 때 쌍꺼풀 수술을 하고 이학기에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 고려의 이 불교 부분은 당시 이제 2학기에 배우는 부분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정혜쌍수 이야기를 할때다 같이 빵터진 거야. 그래서 왜왜 왜, 왜 웃겨? 이게 왜 웃기지? 했는데 어 알고 봤더니 어 정혜 학생이 쌍수라고 나타나서 그랬더라고. 음. 네 아무튼 그때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음. 자 정해상수 도노 점수를 주장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의천의 교관 겸수는 모순 주장이라 그랬어요. 그걸로 왜 써? 그냥 둘이 같이 하면 되지 뭐! 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죠 자, 그이 지눌의 정해쌍수, 도너점수는 뭐냐면 은왜이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이 선종 중심의 교종의 포용이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정해쌍수, 참선과 가르침은 함께 수행해야 된다. 참선하는 것과 경전연구는 함께 수행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교관 겸수랑 똑같네요 그런데 그 뒤에 붙은 돈오 점수가 핵심이야 사실은 돈오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도 점수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뭔 소리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가지고 아나 이제 진짜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어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공부 열심히 되나요 갑자기 지금까지 하던 게임 싹다 접어버리고 친구들 싹다안 만나고 갑자기 공부 열심히 돼요 안돼요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걸 깨달았지만 지금까지 놀던 습관이 몸에 남아있어요 그죠 또 막상 공부를 하려고 책을 들었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그 그지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접나요 네아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하지만 발전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접으면 안되고 그렇지 다른 사람 찾아가서 선배나 선생님 찾아가서 그죠 선생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고 듣고 배워야죠. 그죠? 또 나랑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선배들 가운데 누구를 찾아가 가지고 형, 언니, 누나, 너 원래 이렇게 공부하는 게 힘들었나요? 자꾸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게임이 머릿속에 생각이나요. 친구들이 자꾸 만나자고 연락을 와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나요?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그때 이렇게 이렇게 했다. 너도 이렇게 이렇게 해 봐. 시간표를 짜고 친구들을 손절하고 게임 아이디를 지워 버리고 해. 나은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줄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몸에 남아있는 습관이 그대로 있어.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욕심을 버려나가야 되는지는 나보다 먼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수행한 방법을 보고 따라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죠? 스승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또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경전을 보면서 계속해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정해상수 도노 점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죠자 그래서 선교일치사상을 완성하였다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의 불교계는 크게 두 개의 종파가 있어요. 천태종과 그리고 조계종 두 개의 종파가 있는데 의천이 창시한 천태종보다 진울이 창시한 조계종이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더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진울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진울의 제자로서 해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선사 결사를 계승한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은 교종과 선종의 포용을 넘어서 유교까지도 함께 설명을 하려 했습니다. 이른바 유불일치설을 주장하면서 유교와 불교는 사실 그 본질적으로는 추구하는 바가 같다라는 것을 주장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불일치설은요, 이후에 고려가 성리학을 받아들이는데 꽤나 유용하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유교, 유학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은 불교의 논리 체계를 받아들여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철학적인 유학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논리를 활용한 유학이기 때문에 불교를 아니지 유교를 불교적으로 설명하려 했던 유불일치설 이러한 것들이 성리학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괜찮나요? 음. 다른 방 가서 나중에 수업할 때 정의 쌍수 얘기해야지. <웃음> 네. 그랬어요. 그때 막어또뭐뭐하 있었지? 막 커피도 갖다 주고 막 응. 김밥도 주고. 그 당시에는 저 김영란 밥꾸는게 없었으니까. 응. 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어허허. 네. 네 개인적인 추억이었고요. 수업으로 돌아갑시다. 자 교종 쪽에서는 요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불교의 세속화 문제는 교종 쪽도 겪고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백년사 백년사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참회의 실천을 강조했던 사람, 요새라는 승려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무신지껍이 고려 후기의 승리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어떤 개혁운동, 정화운동에도 불구하고 원래 불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정치적 수단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 정치 세력의 불교 후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언제까지도 마찬가지다. 원간섭기에도 마찬가지였다. 권문세족들 역시 이 불교계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면서 계속 후원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화운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세속화 현상은 더욱 더 심해졌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권문세족들을 몰아내고 고려사회를 개혁하려 했던 신진사대부들에게는 권문세족뿐만 아니라 누구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까? 불교도 마찬가지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의 성리학을 이용해서 을 불교의 폐단을 맹렬하게 비판했던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조선을 세우기 때문에 조선은 어떤 나라가 되는 겁니까?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나라 숭류 억불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승려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될까? 크게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요런 변화가 고려시대 때 불교의 모습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넘어가도 될까요? 네. 우리가 다른 반에서는 조금 여유있게 했는데 조편성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부족해서 급히 나가고 있어요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래요 자 유교 봅시다 고려태조가 유학을 장려했어요 고려 광종 때 과거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출세할라면 유교적인 지식과 교양을 쌓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유학을 발전 유학이 발전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성종 때에는 추생로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유교적 통치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이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은 유교적인 교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려면 은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나라에서도 잘 가르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선생을 임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자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정비했고요. 1 2목 지방에 경학박사라고 하는 교수들을 파견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유교를 열심히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고려 중기증 가게 되면 은 유명한, 수준 높은 성학 수준 높은 학문적 성취를 이룬 유명한 유학자들도 나타나게 되는데 고려중기를 대표하는 유학자를 꼽아보자면 바로 최충 같은 사람을 꼽아볼 수가 있겠네요 이 사람은 별명이 뭐였냐면 해동공자였어요 잠깐 아까 해동이라고 하는게 뭘뜻한다 그랬죠? 응? 우리나라를뜻한다 그랬어요. 그죠? 해동공자. 우리나라의 공자다. 유학을 창시한 공자다. 라는 식의 별명을 얻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학문적 성취를 이룬 사람이 바로 최충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학교를 세워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최충이 세운 학교가 바로 문헌공도라고 하는 학교인데요. 이것을 비롯해서 유명한 유학자가 세운 학교가 한 12개 정도 있었어. 그것을 일컬어서 사학식 이도 라고 불렀습니다. 최충을 비롯 하여 유명한 유한자들이세 u 학유 4학 12도라고 불리학1 2개 n o w you know, y 학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교 o 이 know, y 다 u know, you know, y 들 u know, you know, y 예 크게 유행하다 보니 공교육이 무너졌다. 나라에서 시행했던 어 이제 국자감이나 이런 데가 사람들이 잘안 배우려고 했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도 예전 교과서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무신 무심 직권기입니다.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유학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죠? 그리고 많은 유학자들을 자신들의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죽였죠, 그죠? 그러면서 유, 고려 후기로 가게 되면서 유학은 크게 침체하다가 원간섭기 가게 되면서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신진사대부들이 개혁으로서, 개혁, 어, 사상으로서 성리학을 활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불교의 경우에는 국가적인 종교로 널리 유행했다고 라 한다면 도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그죠? 불로장생이라든지 개인의 안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종교이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민간신앙으로서 널리 유행했던 것이 바로 도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 때도교사원이 여러 군데 세워지기도 하고요. 도교적인 의례 의식과 예절 같은 것들을 시행하면서 국가가 평안하기를, 번영하기를 빌기도 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풍수지리설의 경우에는요 삼경의 설치 및 서경천도 운동의 근거로 활용이 되었죠. 자 원래 고려 삼경 어디 어디 어디였어요? 개경과 옛 고구려 수도인 평양 서경 그리고 옛칠라의 수도였던 경주 동경 세 군데였어요, 그죠자 그런데 나중에 풍수지리적으로 어디가 명당이라는 설이 뜨느냐? 서울이 그렇죠. 명당이나 설이 뜹니다. 그리고 옛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의 영향력은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되었죠. 그러면서 고려 3경이 개경, 서경, 동경에서 개경, 서경, 남경, 서울로 바뀌는 데 풍수지리설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야, 이거 중간고사 안 보는 과목이다 보니까 복습을 정말 한테기도 안 하고 있구나. 음, 전혀 모르네. 분명 수업했는데? 아예 한테. 아네 아 괜찮아 일단은 지금 중간고사 보는 과목에 집중하는 게 맞죠 그죠 이해해요.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평양이 명당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수도를 서경으로 옮깁시다라는 것을 묘청 같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기도 하였었지요. 그렇죠? 그래서 아 고려 시대 때에도 여전히 풍수지리에서는 영향력이 참 컸구나라는 거알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려의 역사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역사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정치사를 중심 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유교 쪽에서도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는 나라가 세워진 다음부터 왕조실록 고려왕조실록을 편찬하였다 라고 기록은 남아있어요. 하지만 거란의 침략으로 전부 다 불타 없어지게 되면서 고려왕조실록을 썼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고려왕조실록은 지금 남아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자 한편 고려 중기 때 가게 되면서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김부식이라고 하는 문벌에 의해서 편찬이 됩니다 자 삼국사기의 특징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기전체의 방식으로 서술되었다라는 이런 설명이 교과서에 나옵니다 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라고 하는 건뭘 말하는 것이냐 봅시다 역사책을 쓸 때,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전부 다 기록하나요? 그럼 뭐 어떤 걸 기록하지? 그러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럼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 어떻게 가리지? 중요합니다. 개인의 판단이지, 그렇지? 내가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뽑아서 쓰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역사책에 안 쓰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사관이라고 합니다. 역사관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뽑는 사실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은 김부식가 어떤 역사적 사실을 뽑았다? 유교적으로 교훈을 줄수 있는 역사적 사실 효나충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한 사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실들을 뽑았다는 라 거예요. 합리주의적인 사관은 뭘 말하는 것이냐? 곰이랑 인간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든지 인간이 알에서 태어났다든지 하늘에서 마차를 타고 내려왔다든지 말은 돼요, 안 돼요? 이런 것들 안 적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교적 합리주의사가 유교적인로 교훈을 줄수 있는 모험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되 전설이나 설화 같은 것들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전체라고 하는 것은요. 혹시 사마천의 사기뭐 이런 거 들어봤나요? 중국의 역사학자인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역사서를 쓸때 다섯 가지의 카테고리로 역사실을 역사 나누어서 분류했어요. 본기 세 가지 열전 연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다섯 가지의 카테고리별로 역사적 사실을 나누어서 편집하는 방식을 기전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방식을 썼다는 라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고려 후기로 가게 되면서 어떠한 역사서들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그 민족의 민족 의식이 가장 강해질 때는 언제일까요? 전쟁날. 정확히는요? 그거 간섭. 네, 그렇죠. 다른 민족의 침략이나 지배를 받을 때그 민족 의식이 가장 강해지죠.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한용운의 민족시 뭐 이런 거 배우나? 윤동주는 배우나요? 그러면은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 민족시료가 배우죠, 그렇죠. 또 신채호 같은 사람이 민족주의 사학자, 역사학자 이런 걸로도 이제 소개가 되곤 하지. 할거요 자, 아무튼 이 몽골이 침략을 했었던 고려 후기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민족의 침략과 지배를 받게 되면서 우리는 그들과 달라 독립을 이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민족적, 민족적 자주의식을 강조하는 역사서들이 서술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고구려를 세웠던 영웅, 주몽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규보의 동명왕편 같은 역사책들을 쓰였다라는 것이죠. 고구려 계승의식 이런 것들을 표방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돼 요런 것들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많이 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좀 반대적인 관점이기 때문이에요. 이 삼국유사를 쓴 승려는 아, 1, 1년이라는 사람은 스님이에요승려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부식과는 달리 어떤 관점에서 불교적인 관점에서 교훈을 줄수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주로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삼국유사에는 전설이나 설화 같은 것들도 그 불교적으로 교훈을 줄수 있다면 다 그것을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늘에서 내려온 인간이 곰이 인간이 돼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기록이 되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기록하는 이런 내용들이 삼국유사에 담겨 있습니다 왜 이런 걸 기록을 하느냐 우리는 중국이나 몽골과 달라 독립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달랐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기록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휴의 제왕운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보면은요 상권은 중국사 하권은 단군에서부터 고려시대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거 무슨 의미게 같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대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역사책의 바로 이승효의 제왕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기록된 단군설화와 여기에 기록된 단군설화는 얘기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최록한, 자기가 듣고 이제 기록한 것들을 따로, 따로 적었던 것이죠. 어,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원탄석기 고려 말로 가게 되면서 성리학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대의 명분과 정통의식을 강조한 역사사가 편찬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의 명분과 정통 의식의 강조된 역사서가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들은 네이버 카페 캠브리지 동아시아사에 들어오셔서 다운 받아가지고 여기 부분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굳이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궁금하면 질문도 받아줄 수는 있지만, 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10페이지의 내용 빈칸을 채워가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불교를 숭상했어요. 그랬어요. 불교가 발전했어요. 그랬어요. 자 의천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종파를 개창 만들어서 열었나요? 해동 천태종 개창했어요. 을그죠 무엇을 내세웠어요? 교관 겸수, 경전연구와 참선수행을 함께하면 된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 하려 했다? 외치십시다.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한 사람이 바로 의천이라는 사람이었다. 자, 고려 후기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진울이라고 하는 승려는 수선사결사 운동을 통해서 미추치과의 수선사결사 불교의 세속화를 개혁하려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또미추치게요 정해상수와 도노점수를 강조하면서 무엇 중심의 교종통합? 선종중심의 교종의 통합을 시도하였다라는 것이었어요. 요새... 교종 쪽 승리였고요. 천태종을 중심으로 백년사 결사를 통해서 참여했을 천황 강조였다 그랬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자, 진운의 제자였던 해심 유불일치설을 주장을 하면서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음. 음. 자, 됐어요. 그다음에. 네, 넘어갑시다. 유교, 대학이 유교 진행했어요. 광종때 과거, 광종 과거제 실시 미쳐 칩시다. 음. 광종때 과거제 실시가였다 중요하니까 이거 미쳐 칠게요 자, 고려 중계로 가게 되면서 유교교육이 활성화되었는데, 어, 최충이랑 사학에다가 좀 밑줄을 칠까요? 음. 도교사업 관리파였다 됐네요. 자, 풍수지리설은 밑줄 칩시다. 삼경의 설치와 서경천도 운동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부분 정도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응. 응. 자, 나중에 교과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바래요 여기 부분 그냥 되게 간단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자, 전기 가도록 합시다. 김부식이 편찬했어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의해서 쓰였습니다. 기전체의 방식으로 편집이 되었어요. 뭔가요? 응. 삼국? 사기였어요. 그죠. 삼국사기 쓰시고, 밑줄 칠게요. 김부식,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기전체. 자, 고려 후기로 가게 되면서 무신정변 이후에 밑줄 칩시다. 몽골의 침입을 겪게 되면서 자주적 의식을 강조한 역사서가 편찬되었다는 라거 밑줄을 치도록 합시다. 동명왕편, 이길보가 쓴 동명왕편은 고구려 개성 의식을 강조하였다. 인연이쓴 뭐? 삼국? 유사, 불교사를 중심으로, 불교적 교훈을 전달할 목적으로 전설이나 설화까지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밑죠칠게요 단군을 민족 시조로 세시하였다라는 점. 자, 이승유라는 사람이 쓴밑죠십시다 이름이 뭐예요? 제왕운기. 우리 역사의 시작을 누구로 썼다? 단군으로 서술하였다. 음, 삼공유사와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다 고려 말로 가게 되면서 성리학의 영향으로 대의명분과 정통의식을 강조한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인 문제 보도록 합시다. 진호는 수선사를 중심으로 결사운동을 펼치면서 무엇과 무엇을 내세웠다. 정해상수와 도노점수를 내세워 선종 중심의 교종 포용을 시도하였다. 정해상수와 도노점수. 자 고려 전기 인종대에는 김부식이 왕명에 따라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이승준은 제왕기에서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으로 서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네요. 자, 와 우리가 조편상환으로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수업을 해서 한 페이지를 무사히 끝낼 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그죠?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조선의 성립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고마워요